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알리생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한 아주 에어소프트 용품 중에서 쓸만한 것도 있고 아주 안 쓸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아재TV가 엄선을 하지 않고 그냥 플렉스에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. 짠! <웃음> 어, 여자들만 백이 있으란 법은 없죠. 예, 남자들도 가방 좋아합니다. 예, 남성들의 이 가슴 속 한편에 있는 끌어오르는 욕정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핸드백입니다. 자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한 핸드백이고요. 음, 흔히 핸드건 케이스라고 하죠. 바로 핸드건 케이스입니다. 특히 이 앞에 있는 이 글록 로고 같은 경우는 이그 구매자의 욕구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이런 악세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오늘 알리엑서 2만원대 초반 싸게는 뭐 만원대 후반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고 지금은 또 올라가지고 뭐 몰마다 틀린데 뭐 3만원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거의 무 배. 배송비가 없는 상태에서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. 색깔은 지금 뭐 여기 있는 오디라든지 여기 있는 탄색이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은 과연 이 제품이, 이 핸드백이 어,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핸드백 케이스 제가 구입한 핸드백 케이스는 바로 이 탄색하고 이 오디색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, 내부 첫 번째 이 지퍼로 된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공구들,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드라이버 공구들, 이거 잃어버린 건데, <웃음> 여기에 왜 여기 들어있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, 어, 요 공구를 넣을 수 있는 요런 지퍼, 지퍼가 존재를 하고요. 이 지퍼의 품질은 상당히 좋습니다. 우리가 2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이 제품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지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퍼의 끈은 파라코트 끈이 아시죠? 그 파라코트 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끈이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끈은 다시 달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수납장 바로 두 번째 지퍼가 되겠죠. 이두 번째 지퍼 두 번째 지퍼를 열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뭐 탄창을 넣게끔 기본적으로 이런 밴드가 이렇게 고무밴드가 되어 있는 장점이 있겠죠 탄창은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수납을 할수 있습니다 뭐, 다섯 개를 수납을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깊게 파여져 있는 이런 것들 두께감은 한이 정도 두께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창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탄창은 맥스 다섯 개까지 수납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를 잠그게 되면 은이 중간에 있는 지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지퍼를 열쇠를 달수 있는 이런 락이 존재를 합니다 구멍 홀이 구멍 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구멍 홀에 열쇠를 채워서 어 총기 같은 경우 우리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귀정품을요 안에 넣고 요 열쇠를 채워두면은 어 분실의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천재질이기 때문에 칼로 찢어서 꺼내가는 건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손으로 된 양쪽의 지퍼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지퍼 역시 굵은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핸드건을 넣을 수 있는 세 번째 보관함을 열어 보도록 하는데 세 번째 보관함 역시 이렇게 지퍼에 이렇게 열쇠를 잠글 수 있는 락이 존재를 하고요 양쪽에 지퍼가 두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지퍼를 열게 되면은 양쪽 같은 경우 세 번째 홀 같은 경우는 지퍼가 끝까지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. 두 번째 보관함 같은 경우는 지퍼가 여기까지 밖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열 수는 없지만 세 번째 보관함은 지퍼가 양쪽 끝으로 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V자로 열 수가 있습니다. 또 보관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의 보관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함 안쪽에는 약간 풍신 풍신한 스폰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이 긁히거나 이렇게 파손의 우려가 있는 이런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되지 않게끔 약간의 쿠션이 존재한다는 것 앞쪽 뒤쪽도 마찬가지로 쿠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핸드건은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두 자루를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운데 한 자루까지 넣어서 장, 이렇게 지퍼를 잠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맥스 넉넉하게 세 자루 끼어 넣는다라고 하면 뭐네 자루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루까지는 제가 넣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손에 들수 있는 이런 손잡이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구매를 하는데 상당히 이 중요한 이 상표, 상표가 있죠. 여자들만 루이비통 굿 헤르메스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. 남자들도 클록, 베레타, 뭐, 섀도우, 이런 총들을 좋아하죠. 우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명품 로고. 글록의 로고가 앞쪽에 이렇게 수, 이제 자수 형태로 어,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세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자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생각보다 2만원짜리 치고는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은 아무 로고도 없고요. 바닥면도 마찬가지로 밋밋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손잡이는 이렇게 두 개고 중간에 이중 박음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상당히 튼튼할 것이라고 어,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어, 장기간 저 같은 경우 이거 1년이 넘게 사용을 해 가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밥이 튀져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라이터로 찢어버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음질 역시 상당히 잘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알리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 중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. 그러면 은이 안에 핸드건이 어느 정도 수납이 되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을 모두 수납을 해보았고요. 들어보면 은 상당히 묵직합니다. 그러면 은 어떤 식으로 수납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총 5개 다섯 개의 탄창이 수납이 된다라고 했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블록 탄창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섯 개를 수납을 했습니다. 다만 롱 탄창은 여기에 수납하기가 힘들다는 것, 그냥 이 앞쪽에 이렇게 넣어서 꼽는 방식으로 수납을 해야 된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식으로 꾹꾹 누르면 아래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. 밑이 깊기 때문에 이 정도 손이 들어가요. 더 이상 더 공간이 있습니다. 탄창이 다섯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납하는 것 외에 앞쪽에 한 서너 개 정도 더 수납을 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핸드건 같은 경우 몇 자루나 수납이 되었을까요? 제가 조금 과하게 넣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록 한 자루, 그리고 글록 두 자루, 그리고 글록 세 자루, 그리고 글록 네 자루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록 다섯 자루. 예, 글록을 총 다섯 자루를 수납을 했습니다. 다만, 다섯 자루를 수납을 할 때, 양쪽에 들어가는 이두 자루의 경우에는,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총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, 총기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지만, 요 가운데, 이런 식으로 총기를 넣을 경우에는 이세 개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총기의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총기의 숫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딱두 자루 정도 이렇게 수납을 해서 들고 다닌다든지 추가로 한 자루 정도 더 넣어서 총 이런 식으로 세 자루를 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슈팅이라든지 게임을 하러 갈때 들고 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 맥스 총기는 3자루 정도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억지로 밀어넣어서 수납을 한다고 라 하면 은 저처럼 다섯 자루까지 수납이 가능하지만 어, 유효 수납 개수는 맥스 3자루라는 거 어, 감안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점은 저렴한 금액, 그리고 다세 자루의 그 핸드건이 수납이 된다는 수납성, 그리고 탄창을 다섯 개, 그것 외에 세 군데의 지퍼, 주머니, 뭐, 그, 벨, 그 마감, 재봉 마감이라든지 이런 그 지퍼의 재질이 상당히 가격에 비해서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은 단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. 단점은 과도한 소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가격이 너무 쌉니다. 그리고 파워 하나의 단점은 바로 기다리는데 오래 걸립니다. 보통 주문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걸렸어요. 뭐 운이 좋아서 일주일 안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아마 마진을 더 붙여서 파는 국내보다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배송으로 2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니까 어,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링크는 제가 못 드립니다 이게 파는 사이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앱을 까시고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깐 다음에 글록 핸드건 케이스라고 검색을 한글로 하시면 이 제품들 엄청 많이 뜨니까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알리에서 어 에어소프트 옵션으로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아이템 또는 어 이거는 사면 안될것 같은 아이템을 하나 또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제품은 어 성공을 한것 같아요. 어돈 지랄이 아닌 돈을 아껴서 성공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